소원이 노이터 안녕하세요 소서지 여러분들 소원이 노이터의 소원이에요. 오늘은 딸기 조스 집에 놀러 가볼 건데요. 여기 딸기들 둥둥 떠 있고 여기는 소원이 키리터가 둥둥둥둥 딸기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딸기 맛이 다고워있고그 다음에 여기 여기 까는데. 진짜 잘만들다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여기도 달들 퐁퐁퐁퐁 있고 자 그럼 집으로 렛츠고! 어 뭐야 집이 통통 비었잖아 저번에 넌 복숭아 조성 완전 똑같아 음, 또 꾸며야 될것 같네 여기에서 있어 내가 너의 집을 예쁘게 꾸며줄게 먼저, 아래가 방이야. 자, 침대. 침대는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옷들을 걸어놔야 되겠지? 옷두 개인데, 한 개는 너가 입어야 되니까. 와 귀엽지 않나요? 완전 귀여워. 넌 여기에서 있어. 그고 우리 방에는 이렇게. 여기다가 이제 식탁 그다음에 냉장고를 찾아서 빨리 갚아 아라장은다 완성됐어 먼저 넌 자리가 생겼으니까 넌 여기에 있어 내가 이 침대 빨리 꾸며줄게 여기 6쪽 여긴 거울 다음에 여기 여기에 뚜껑 여기 소울 그 다음에 여기는 버풍 자리를 바꿀까? 소스에다가 뚜껑 됐다! 망성됐어 이제 씻을 수도 있고 완전 좋은 데가 됐어 이제 노래를 해볼까? 고고싱! 암, 음, 냠냠냠냠 어? 벌써 아침인가? 좀 많이 안준것 같은데? 커튼도 이제 치고 이제 아침을 먹어볼까? 나 엄마가 오늘 무슨 밥을 해놨을까? 헐! 딸기잼을 다가딸기우요그 다음 식빵! 너무 맛있겠다! 먼저 다채져 넣어주고 어.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딸기야 딸기 먼저 딸기잼 말 쏘싹 쏘싹 어,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빵 먹었더니 복면의 우유를 마셔야 되겠어 우유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딸기요요 바깥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? 오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놀았더니 땀이 너무 났어 씻쳐야 되겠어 2층에 올라가야지 퐁당 어프 어프 어, 이제 거품을 할까 손을 대. 덮... 물로 헹구자 아 닦았다 아 개운해 이제 절 시간이네 벌써 빨리 옷을 입어고 꿈나라의 요정으로 변신 귀여워 자야 되겠다 음, 잘자 오늘은 딸기 잣수 꾸미기 노래들 해봤는데요 재밌었던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.